안녕하세요 올해 저는 29살이고 남자친구는 28살입니다 말 그대로 백순 남친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발 사연을 들어주시고 해결책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주식도 안하는 게 맞겠죠 현재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돈은 4천 정도 모으고 작은 원룸 전세 5천짜리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최근에 사람 스트레스로 그만둔 지두달 되어가고 있고 다시 일 구하려고 면접도 불어 다니고 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혼자 살던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와서 합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지낸 지는 3개월 정도 되었으며 지금부터 저의 스트레스 원인과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류관리 창고에서 6개월을 다녔는데 무거운 거 드는 것만 시키고 비전도 없고 힘들다면서 올해 1월까지 딱 다니고 그만두어 거의 3개월 가량을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에 오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은 돈도 없으면서 주식만 좀 하고 있어요. 얼마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는 전업투자자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데 3개월 동안 번 돈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물류 일당 한두 번 가고 다 떨어지면 또 가고 그렇게 살고 있네요. 공장은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해서 아는 지인 콜센터 업체 소개시켜 줬는데 면접도 대충 본 모양이에요. 아는 언니한테 되려 욕만 먹고 또 어떤 곳 경비업체를 붙어서 갔는데 교육을 받고 오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고 안 나가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영업직해 보고 싶다면서 일하러 가더니 꼴랑이 틀이라고 이상하다면서 그냥 드어누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매일 새벽 늦게 3시까지 리니지 바람의 나라 게임만 하고요. 잠은 오질나게 많아요. 보통 오후 1시에서 2시가 넘어가면 일어나요. 주변의 주식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말도 안 된다며 그게 무슨 전업투자자냐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시 반까지 주식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주식하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며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을 거라고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게임도 새벽 늦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잠은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는 일 구하라고 잔소리하면 구하면서 이력서 넣고 있다고 저에게 욕이나 하면서 저한테 성질내고요 일단 알바라도 좀 많이 나가던지 돈이 떨어지면 나가요. 공과금이나 생활비는 전혀 보태지 않고 있고요. 너무 게으릅니다. 이력서 넣어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 11시쯤에 면접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자고 있어서 면접 전화도 못 받은 적 있고 금요일에 면접 날짜 정해졌는데 깜박하고 안 갔대요. 이게 말인가요? 최근에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해서 다니고 있는데도 게임만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있어요. 저는 자야 되고 일하러 가야 돼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키보드 소리에 마우스 던지는 소리, 욕하는 소리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서 1시까지 하고 끄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선 안 끄고 있어요. 성질내면서 끄라고 하면 그제서야 끄고 이럴 거면 나가라면서 화내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도 혼자 또 열받아서 욕하고 담배 피우러 가고 그럽니다. 미치겠네요. 제 잘못인지 처음부터 여기 원룸 들어오지 말아라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남자친구가 혼자 살 때는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되니 쿠팡이나 물류센터 일당 알바를 했는 것 같은데 사연이 이렇게 보내는 주말 오후에 지금도 계속 자고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내쫓아야 되나요? 무섭기도 하고 너무 짜증나고 후회되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아주 미치겠어요 쫓아내도 안 나가네요